저는 오랫동안 생일 축하한다는 말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제게 지구에서의 삶은 지옥이며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기보다는 죽지 못해 산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얼마나 낮고 힘든 것인지 알게 되었으며 금생을 통해 무엇을 얻어 돌아갈지 목표를 정하고 난 뒤에는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자신의 실체는 영혼이지 육신이 아닌 것이지요. 나라는 존재가 지상에 태어나려면 하늘의 부름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곧 하늘의 크나큰 축복으로 지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은 이런 축복을 베푼 하늘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 하늘의 축복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몸을 부여받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면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이가 많으나 실제로 합격하는 이는 극수수에 불과하듯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격을 부여받기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수천만배 힘든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 한 생을 경험하고자 진화하고자 바라는 영들의 영계에는 무수히 많으며 지구에 태어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줄을 지어 대기하고 서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영들 중에서 엄선된 영들이 지구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지상에 태어나 진화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태어난 영인데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마음의 방황과 답답함을 못 이겨 자살한다는 것은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거지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한 이들은 스스로 이런 하늘의 축복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이는 스스로 진화를 포기한 것이고 하늘에서 보시기에 부제불능의 영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한 영혼들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사후 세계에서도 결코 인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